속에서 불타고 가 이거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준비한 방은 주소 가려야되는데 짠 이게 뭘까요? 이게 뭘까요? 이건 바로 짠 음. 이게 나왔습니다 웬만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다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생략할게요 원칩 챌린지라고 해서 5분 동안 이 과자를 먹고 아 아니지 5분 동안 참으면 아니 자, 과자를 먹고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이거를 이맵기를 참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, 어.. 네 그러면 원칩 챌린지 바로 얍! <웃음> 저는 이거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표정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로 5분 동안 참아보겠습니다 자, 좀 맥질이긴 한데 도전해볼게요 될수 있다! 뜯으면 이렇게 들었는데이만원짜리에요5만 원. 말이 돼? 이건 뭐가 있냐고. 그리고 성공하면 이걸 들고 이렇게 막 하는 건가요? 성공했다. 빨리 빨리 네. 먹어볼게요. 생크림, 포마토 주스, 초코 우유, 계란, 계란, 계란, 크림빵, 초코 과자도 사오고 그리고 냉동실에 지금 빵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음. 어 떨려 도전해보겠습니다. 어려. 무서워. 먹어보겠습니다. 야. 예. 오우, 아, 야, 야. 이거 무슨 냄새야? 냄새 읽어보세요. 이거 연탄 아니야? 연탄? 와. 오우. 모투으로 하겠습니다. 아, 씨. 무서워. 에이, 무서워. 아이씨. 다 먹었네. 다 먹었네. <웃음> 뭐? 쓸만한데?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갔네제 입안에 침이 아주 고여 있어요. 난 무표정을 할 거야. 아. 얘가 자꾸 혀를 엄청 때리고 있어요. 왜 이렇게, 이렇게 막 때리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침이 막 엄청 고이고 있어요. 눈물 흘리기 통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어왜어 어. 오! 귀가 아프네 매워서 오! 이거 아니야? 냐 아 먹고 싶은데 빨리. 아, 눈이 정말 초록초록하죠 아.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긴 오븐이 아닌가 싶어요. 오 야. 무표정 안보슨 이걸 어떻게 무표정을 해? 아. 아. 아. 아. 아. 우, 아. 우, 아. 우,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빨리 분 일부 일부 미리 뜯어놔야겠다. 미리. 아, 죽겠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슨 소리 났는데? <웃음> 무슨 소리지? 아, 이십일도, 이십도, 십구, 십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와, 계란. 아, 계란. 아니, 왜안 까져요? 아, 내가 이거 왜. 속에서 불타고 있어. <목소리> 어떻게 먹아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? 아그리다 와 이거 진짜 독수리다 와 이거 진짜 야님들 하지 마세요 아. 아... 아... 무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지나네 무서워.